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이니 t v 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정말 정말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용산공원인데요 120여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온 용산공원이 시방개봉을 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다녀왔습니다. 용산공원은 그동안 가볼 수 없었던 곳이라서 금단의 땅으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용산공원에 가시면 꼭 가봐야하는 곳 7곳을 소개해드릴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즐겁게 즐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 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용산공원은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7일간 시범 개방을 하는데요 사전 예약을 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하는 페이지는 아래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예약하셔서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은 신용산역 1번 출구로 가시면 되는데요 저도 지하철 타고 방문했습니다 입장시간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용산공원 시범 개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셔서 들어가시면 먼저 qr 코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방문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용산공원 입장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용산공원은 국민이 열다 국민과 걷다 국민과 만나다 국민이 만들다 라는 네가지 주제로 만나게 되는데요 아, 용산공원을 향한 국민의 첫걸음을 환대하는 군악대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아, 정말 멋지더라고요 <목소리> 이후에는 의장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구독자분들이 가시면 의장대 행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원 산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구에 있는 종합안내소 옆 공원 산책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산책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용산공원에 가시면 어떤 걸 봐야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꼭 가봐야하는 용산공원 하스팟첫 번째는 장군 숙소입니다 장군 숙소는 신용산역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방문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간인데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형태의 공간인데 정말 이국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이 장군 숙소는 미칠사다 사령부가 사용하던 숙소인데 오키나와에 있던 미칠사단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하고 항복 접수를 위해서 주둔했던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면서 고풍스러운 향나무도 있고요.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라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일부 장군 숙소가 개방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꼭 가봐야하는 용산공원 하스팟 두번째는 가로수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로수길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었 푸른 잔디밭하고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산책하기에 정말 좋더라구요. 나무 그늘 아래에는 잠시 쉬어 갈수 있는 벤치도 있어서 앉아서 쉬기에도 좋았구요. 평화롭고 이국적인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참 좋았구요. 이런 풍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금단의 구역에 들어온 것이확 와닿았습니다. 가로수길을 통해서 가보면 재밌는 곳이 있는데 물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우리나라 수돗물하고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싼 물 두가지를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물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맛이 달라야 되나요? 아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가시면 어떤 물이 맛있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는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기가 있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용산공원에서 생수를 나눠주시거든요 먹은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는 무인 수거기였는데 수거한 페트병으로 담요는 에코백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하고요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꼭 가봐야 하는 용산공원 하스팟세 번째는 바람정원입니다 바람정원은 이름대로 바람이 솔솔 부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종합 안내소에서 바람개비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바람개비로 바람정원을 꾸미는 겁니다 그냥 바람개비를 꽂으면 재미없잖아요 하얀 바람개비 각자 원하는 소원을 적어서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곳인데요 소원을 적어서 진행요원분들께 전달해주시면 바람개비를 모아서 직접 전시를 해주십니다 바람정원은 이렇게 국민들의 소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바람개비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바람개비를 배경으로 사진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하는 용산공원 하스팟 네번째는 전망대 바라봄입니다. 전망대 바라봄은 바람정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망대 위에서 용산공원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전망대 바라봄에 올라오시면 용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망하실 수도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실 앞들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대통령실 앞뜰은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실 앞뜰 방문 신청소에서 신청하고 입장하시는 건데요 회차당 40명 선착순으로 정해진 시각이 입장하게 됩니다 방문 소유 시각은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보안상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합니다 저는 대통령실 앞뜰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들어가시면 대통령 경호장비도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근무하시는 앞뜰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용산공원에 가시면 대통령실 앞뜰관람도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전망대에서나 바람정원에서도 대통령실을 조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앞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 움직여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경비로봇이더라고요. 개처럼 생긴 경비로봇이 순회하면서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것도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용산공원 하스팟 다섯번째는 경청우체통입니다경청우체통은 용산공원을 둘러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앞으로 용산공원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점을 엽소에 써서 우체통에 넣는 것입니다. 경청우체통은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공원 곳곳에 있어서 뭔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제안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람정원에 약간 그늘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날씨가 더울 때쉴수 있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다음번 정식개장에 오면 꼭 반영되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청우처통의 경우도 국민이 만들다의 일환으로 기획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산공원을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도 느껴졌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용산공원 핫스팟 여섯 번째는 스포츠필드입니다 스포츠필드는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지나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나오는데요 용산공원에서 그동안 장군 숙소나 가로수길 같은 이국적인 풍경이나 대통령 집무실하고 바람정원 같은 곳을 투어했다면 스포츠필드는 힐링하면서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포츠필드는 미군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요 모임과 행사의 공간으로 활용되던 부지입니다. 사실 스포츠필드는 용산공원이 개방되기 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눈으로 실제 볼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그리고 야외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에는 아이들이 블럭놀이나 캐치볼, 컵 쌓기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즐길 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곳이 야외 공간인데요 이곳은 그늘 아래에서 쉬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림 그릴 수 있는 캔버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보드게임이나 책도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힐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푸드트럭도 있어서 간단하게 유기도 가능하고요 해먹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힐링하거나 아이들이랑 신나게 뛰어놀면서 즐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용산공원 하스팟 일곱 번째는 카페거리입니다. 카페거리는 바람정원 옆에 커피나 음료를 드시면서 쉴수 있는 공간인데요.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시원한 음료를 드실 수도 있는데 구석구석 라이브라고 해서 멋진 가수분들의 공연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때는 싱어송라이터 이훈주님께서 공연을 하고 계셨는데 허락을 받고 멋지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가봐야하는 용산공원하스팟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대통령실 앞들에는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용산공원을 천천히 즐기신다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듯 하구요 스포츠필드라든지 카페거리같이 쉴수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구경하고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